또 오늘 들고나온 그래픽카드는 약간 환상종이죠? 희귀종? 구하기 어렵다고들 해요. 저는 사실 구하기 어려운지는 잘 몰랐어요 이게 그냥 6800 XT 라데온 거라서 굳이 저는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위탁 판매가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내부 구조도 좀 보여드리고 이게 왜 좋은지 네,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AI 직원분이 열심히 세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털보님께서 저에게 스폰해 주신 소니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장착을 해서 실제로 이 타이치가 돌아가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사파이어 제품도 있고, 에즈락도 있고, 그 다음에 데빌이 어디 거였지? 어쨌든 6800 xt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재작년에 그래픽 카드를 시켜가지고 딱 개봉을 하고. 장착을 했는데 와 이건 LED가 정말 너무 이쁘다 진짜 아, 이거는 도대체 어디거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바빠가지고 아 그냥 예쁘구나 하고 그러고 말았거든요 왜냐면 이걸로 그래 뭐 게임을 돌려볼 생각은 사실 채굴 때문에 전혀 해보지 않았고 가격이 근데 좀 비싸게 파는 데는 한40 후반대에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PCIe 전원 케이블이 3개가 들어가요 오염이 뭐 그렇게 엄청 심하진 않고 일단 만듦새가 굉장히 좋아요 돌아가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키보드가 딸깍딸깍거리는 소리가 좀 나오죠? 이게 옵티콘님이 호그와트 어, 앵벌이 하는 소리거든요? 돈 벌고 있습니다 음. 저 부분이랑 그 다음에 위에 부분 그리고 저 뒤에 부분이거든요? 되게 예쁘죠 진짜? 근데 이 LED가 제가 이거만큼 예쁜 거를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놀람> 엄청 예뻐요 아 그리고 보여드리는 김에 잠깐 그거 저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아, 여기 빽빽이 뗏대비가 저기, 저기 초점이 카, 카메라가 이게 상태 별로 안 좋아서 초점이 저 어쨌든 뗏대비가 보고있죠? 어, 그래. 어쨌든 뭐 이렇게 이렇습니다 내부 전경이 이래요 좀 정리가 좀안 돼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 내부 전경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 뜯어봐야죠 우리는 뜯는 콘텐츠니까 근데 여기 봉인실이 있어요 봉인실이 오거 뜯어야되나? 그래도 한번 뜯어봐야 되겠죠? 내꺼다 생각하고 뜯어야죠 사실, 지금 당장은 제 거긴 하죠. No. <웃음> 제가 사실 이 타이치가 세 장이 있어요, 세 장. 박스 두 개하고 그래픽카드 두 개는 시리얼 번호가 맞는 거 제대로 된두 개의 세트가 있고, 두 세트가 있고, 얘는 시리얼 번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컨텐츠 하려고 그냥 일단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뒷면은 되게 특이한 게 ASUS GPU 가이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퀄리티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뒷판도 전체적으로 진짜 아 이거는 만듦새가 정말 좋다 제가 엔비디아하고 AMD 거하고 그래픽카드를 나름대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AMD 그래픽카드는 성능은 잘 모르겠어도 전반적으로 만듦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뜯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저 한번 뜯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경매 입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뜯어볼게요 깔끔하게 네오디움 자석 작업할 때 네오디움 자석 하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는 이 녀석들은 PCB를 다 덜어내지 않으면 백플레이트만 따로 개봉되는 그런 녀석이 아니거든요 얘는 PCB 안쪽에서 나사가 들어와서 여기에 이 백플레이트 쪽으로 겨, 이제 결합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그냥 뜯기 너무 어려운데 이게 안쪽에 들어있어가지고 칼이 아,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드라이기 한번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no. 차이슨입니다 차이슨 여러분 차이슨이에요 어뜨거아 제발 아, 아! 제가 또 해버렸어요 Again. Again. 어 g a 내가 김프로 돈에, 안, 돈에 들어오네요. 안 들어오네요 이걸 해내는데 돈에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3월 달부터는 돈의 유도를 약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고등학교 때 그.. 그때는 이제 낭만의 시절이었잖아요 막 조퇴증 위조해서 조퇴하고 그랬는데 회수권 위조 안 했죠 아니 박용환님 회수권 위조하신 분이세요? 회수권 위조하셨다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유언비어는 본인이 퍼트려놓고선 우리 보고 뭐라고 하고 있네 잠깐만 회수권 여러분 회수권이라고 혹시 아세요? 회수권 예전에는 버스 카드가 없었어요. 요즘엔 버카라고 하죠. 버카 여러분. 버스비 5 0원일때 버스 타보셨어요? 버스 타보셨어요? 네. 약간 그쪽 약간 상평통보 같이 생겼죠. 약간 가운데 구멍이 하나가 뚫려가지고 버스를 타는 토큰이거든요. 딱 옷고 즐기는 사이에 분해가 다 됐습니다. 기름이 약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말끔해요. 여기 심지어 방열판을 부식이랑 녹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펜 쪽에는 약간 스탠으로 되어있는데 는 녹이 약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조니제이 SA급은 솔직히 아니고 제가 그 약간 보수적으로 B급 정도 됩니다 B급 정도 예전에 이렇게 회수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자르잖아요 근데 보통은 잘 잘려야 되거든요 잘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오게 근데 이거를 열 등분인데 열한 등분으로 잘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버스 기사님들이 바쁘니까 대충 이렇게 막 손으로 막 그려 가지고 잘 그려 가지고 그거로 저는 그렇지않 했는데 어쨌든 그런 낭만의 시기가 있었어요 이 메모리랑 그 다음에 이 GPU 코어 쪽이랑 좀 이렇게 이격을 해서 온도를 제어를 좀 했죠 아무래도 대신에 기판이 약간 더좀 커져야 되고 이거 보고 있으면은 좀 스트릭스 느낌이 좀 나요 스트릭스 전반적으로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순정으로 다시 덮어 가지고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분별할 줄은 모르지만 일단 디자인이 멋있죠 고급스러운 재질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얘는 전혀 메탈패드가 아직은 개발이 되진 않았어요 그, 그렇게 크게 필요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메탈패드가 약간 색깔이 약간 곰서머 느낌이 나는 게 들어있어요 약간 좀 밝은 회색이 들어있습니다 밝은 회색 지금 서머패드 두께가 제가 봤을 때 1.5T? 겔리드 1.5T로 한번 옆에 대볼게요 가운데다가 딱 붙여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붙어있던 거고 하 새로 제가 붙인 거하고 두께 정확히 보이시죠? 기가 막히죠? 1.5T 여러분들 썸얼패드 썸얼그리스에다가한 2천만원 쓰시면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한번 보고 아, 다알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 1000만원 정도 쓴것 같습니다 1 0 0만원 넘게 썼을 수도 있어요 국내 썸울리에 1호 발열관리사 1호 그래픽카드 발열관리사 그리고 여기 코어 쪽에 보시면은 접잔면이 굉장히 잘맞다 있었어요 정말 잘 확대해서요 도네이션을 하셨으니까 어, 일단 발언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어드릴 의무도 있고 그러면 잠깐 렌즈 갈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접사 렌즈고요 캐논 100mm 마크로 렌즈입니다 자 이것이 써멀 그리스가 도포된 그래픽카드 코어 표면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맨질맨질한 표면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열이 방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제대로 딱 붙여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제대로 붙지 않습니다 이런 거 첨보죠 이거는 제가 사진작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만 닦아 볼게요 한쪽만 이렇게 주걱으로 긁어내고 한쪽만 닦고 한쪽은 안, 안 닦고 그냥 보여드려 볼게요 그냥 우리가 그동안 이 그래픽카드 표면이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표면이 굉장히 고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스가 정말 엄청나게 많죠 이거를 제가 세워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워서도 제가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골이 있잖아요 골 이거를 더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깊게 파여진 골이 있거든요 표면이 굉장히 거칠죠 그래서 이 고를 메꿔주기 위해서 서머 그리스를 도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열전도가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머 그리스로 제대로 잘, 잘 채워줘야지 열 전도가 잘 되고 그리고 하스팟이 이런 부분들이랑 또 서머 그리스가 제대로 도포가 안된 부분 아니면 은 기포가 생긴 부분에 하스팟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 6800 XT예요 타이치입니다 그렇죠? i3-10100F 근데 여기도 표면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셨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확대를 해볼수록 어, 면을 꽉 채우지 못한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액체로 채워 주는게 그게 서머 그리스 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오돌토돌하게거치니까 그냥 쿨러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여기를 쿨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서머 그리스를 도포해 를 줘야지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고급 CPU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CPU 중에 가장 고급 CPU가 라이젠 9 5900X CPU입니다. 자, 여러분. 입자가 조금 더 곱긴 고운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이 보시면은 우드투드라죠. 그래서 여러분 뚜따를 하는 거예요. 뚜따. 이런 표면에다가 서마 그리스를 바르는 것보다 뜯다 하면 어쨌든 이 안에 IC가 따로 들어있잖아요 그 IC하고 바로 쿨러랑 맞닿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좀더 좋기는 하는 건데 근데 이 IC 케이스거든요 이 케이스가 이런 정도의 평탄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어쨌든 리퀴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메모리는 어떻냐 메모리 2666 8기가짜리 램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이 부분만 보고 메모리인 거라고 확인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써멀패드가 들어가요 써멀패드 위에 다시 방열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금, 금. 메모리에 붙어있는 금 금을 까보면 여기 안에 니켈이 있고 니켈을 또 까보면 은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뺐다 꼽았다 하면 은 이렇게 기스가 나요 뭐한 김에 쏟아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평소 처 보기 힘든 그런 것들 미시세계 이게 크기는 손톱 끝에 깎아야 되는 그런 부분, 부분 있잖아요. 딱그 정도 크기예요 부식은 좀 있으면 다 부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식이 되는지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 부식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픽 카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픽 카드. 얘는 GDDR6. 이게 서멀패드에서 나온 기름이고, 삼성 GDDR6 그래픽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서, 서머 패드로는 사실 이 부분들까지 전부 다열전도가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머 그리스를 발라주면은 더열전도가잘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만하고 서머 그리스를 바르도록 하 하겠... 초반 서짝 하면 안 돼요 일이 커지기 때문에 일일일 일, 일. 이게 일이 일, 커지는 거. 거 아니 이게 방송을 할땐 재미가 없는데 나중에 편집해갖고 나올 때는 이런 개드립이 어? 있어야지 편집 요정께서 no. 편집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아재밖에 없잖아요 <웃음> 봐봐 빵빵 터지네 아주 잠깐만 잠깐 제가 나대는데요 구리스 제독포를 하겠습니다. 오오 스티코. 장비를 정지합니다 스티코 일단 움직이지 않을게요. 스티코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막 이것저것 치우다가 웃고 즐기는 사이에 스티코가 없어졌어요. 아까 회수권 얘기하다가 없어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따 찾아볼게요.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좋게.. 그 약간 보수적으로 B급 정도 됩니다 낭만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 그렇게 크게.. 필요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메타패드가 구독! 좋아요! 지금 당장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그니까 러 원래는 사실 봉인실 여부랑 상관없이 AS를 해줘야 되는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채굴이랑 상관없이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썸머 그리스랑 썸머 패드는 소모품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소모품은 교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성능이 떨어지면 AS를 해주던가 그러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던가 근데 그거 그게 싫으면은 그냥 개인이 갈아도 되게끔 해주던가 근데 둘다안 된다고 하니까 와이씨 대박 봉지에 붙어있었어요 네 옵티콘님이 방금 찾아주셨어요 약간 우리 엄마 같은 느낌인데 어머니께서는 항상 모든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럼 얘를 한번 성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4K의 4K 울트라 옵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은 기름을 붓고. 일단 GPU 온도는 한 60도 정도 될것 같고요. 정천이서멀패드를 교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8도? 이 정도잖아요. 온도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하스파 81도 그러니까요 정션이 굉장히 착해요 이게 그래서 뭐 굳이 제가 6800 XT 용으로 메탈패드를 개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뭐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뭐 배그하고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뭐 9세대 모델이다 보니까 레이 트레이싱을 켜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얘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효과가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약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QHD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601440 1440 모드가 QHD 모드예요 이게 QHD인데 일단 프레임은 뭐 아주 잘 나오네요 프레임 GPU 로드율은 99%, 100% 왔다 갔다 하고요 최대 프레임 인게임 고정 1 6 고정하니까 GPU 70%로 떨어졌죠 지금 팬 속이 지금 연동이 안 되어 있는데 조용해요 팬 RPM도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팬 RPM이 천천히 돌아가는게 눈에 보이거든요 자 타이치 궁금하신 분더 궁금하신 분 없으시면은 어 빼서 이제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패키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타이치의 시그니처 마크죠 이 톱니바퀴 빼서 또 보여드릴게요 AS 한 1년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한 1년 한, 한 5개월 정도 남았네요 1년 한 5개월 정도 풀박스가 다 들어있고 사용하시고 판매하시고 AS 받으시는데 전혀 문제없게끔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타이치 경매방법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000원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1000원 이상 이렇게 올리면서 레이스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타이머를 25초를 할 거예요 입찰하시면 은 제가 이렇게 타이머를 25초를 새로 리셋을 합니다 저의 채팅창 기준으로 25초 전에 새로 입찰하시는 분이 없으면 은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뒤에다가 단위를 붙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5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 입찰이 무효예요 25만이라고 쓰셔야 돼요 꼭 예를 들어서 뭐 25.1만 이렇게 하시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상 보고 하지 마시고 채팅 보고 입찰하시는 게더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낙찰되신 분은 더보기 눌러 보시면은 밑에 경매 낙찰 및 그래픽카드 서머패드 교체 및 수리 문의라고 되있는 링크를 들어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계좌 알려드리고 입금하시면은 평일 기준으로 바로 다음날 뭐 아무리 늦어도 다다음날 정도에는 저희가 다 발송을 합니다. 고민하시면 늦습니다. 이게 딜레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늦어요. 그래서 내가 입찰을 원하면은 빠르게 입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시작. 31만 35만 35.1만 퐁퐁 형님 들어오셨네요. 36.5만 37만 엠스 님 38만 39.5만 끌레르 콜리온 40만 42만 우리 퐁회장님 오늘도 쓰러가시나요? 6 5 4 42.1만 <웃음> 42.5만 5 4 3 2 1 축하드립니다 폰기장님 자 역시 그니까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 매력이 있는 그런 그래픽카드 같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어제도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주에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매바